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국민주인 삼성전자가 5만원대로 추락했죠 이른바 5만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 지금 삼성전자 안 사고 언제 살래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방송은 삼성전자 투자자 분들께는 조금 미안한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삼성전자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아시다시피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 1년 그래프입니다. 주가 그래프. 6월 21일 기준인데요. 최근 1년간 최고가가 83,300원에서 현재 6월 21일 기준 최저 58,100원, 5만 전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최고가 대비 30% 가까이 떨어진 거고 올해 들어서만 26%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로서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 위용 상당히 추락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 PR이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PR은 따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해 보십시오. 주가 대 순이익 비율이죠. 한 주당 순이익을 현재 주가로 나눈 비율이 바로 PR이라고 합니다. 자 TSMC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죠. 19.57, 엔비디아 44.35, AMD 33.31, 인텔 6.40, 마이크론 7.44, 퀄컴 13.42, 애플 21.58입니다. 일반적으로 PER은 낮은 것이 좋다.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PER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 기업이 어떤 물에서 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 PBR, 아주 높은 p r 그런데 지금 반도체 기업 p r 중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4죠. 또 AMD는 33이죠. 이처럼 높은 p r 도 있고, 인텔처럼 6.40, 또 마이크론 7.44 이처럼 저 p r 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다. 미래 산업에 가까울수록 성장성이 높을수록 p r 은 높다. 지금 가격을 밸류라고 하죠. 높게 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삼성전자 지금 현재 p r 은 얼마나 될까요? 8.66입니다. 자, 이 8.66은 지금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PER에 비교해 보면 인텔 마이크론 보다 조금 높은 거죠. 사실 인텔은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에 있어서는 이미 한물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6.40 PER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이고 마이크론도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p r 이 낮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초격차 기술, 기술력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시장 장악력 등등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현재 p r 이 8.66배에 불과하다 이것은 매우 아쉽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삼성전자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 다른 게 뭐야? 못하는 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반도체 산업의 이해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누죠. 시스템 반도체는 PC나 또는 핸드폰, 스마트폰 등등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메모리, 기억,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뭐 카카오톡을 보낸다든지 문자 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메모리 반도체다. 얼핏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조금 더 기술 부가가치가 높겠죠.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규모 지난 2021년 기준 보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 세계 약 500조 원자 여기는 파운드리라고 불려지는 시스템 반도체를 수탁받아서 생산하는 물량까지 다포운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약 200조 원 그러니까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시스템과 메모리로 나눌 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5배 정도 된다 경제성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시스템 반도체는 고부가 가치입니다 엔진 구동을 시키니까 고부가 가치 그 다음에 첨단 반도체들이 비메모리 비해서 많습니다. 가격 변동성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는 라 거죠. 마진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은 고PR, PR 밸류에이션을 높게 책정을 해주는 경향. 반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반대입니다.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가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첨단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하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퍼가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열거해 드렸는데 그것들을 시스템 반도체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자, 여기는 시스템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파운드리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는 TSMC죠. TSMC,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인텔, 컬컴, 프로덕컴, AMD, 애플도 소량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의 삼성전자 또 우리의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등등이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절대적인 비중이 메모리 쪽이 많다 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만 톡 분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자 이때는 파운드리를 제외한 건데 1등 인텔입니다. 매출액이 무려 708억원인데요. 2021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를 제외한 시스템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26%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퀄컴, 브로드컴, 텍사스 인트루먼처, 엔비디아 등등으로 쭉열거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규모에서 가장 큰 점유는 인텔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PC 뚜껑을 열고 들어가보면 전부 인텔, 인텔, 인텔, 반도체들이 칩들이 인텔 거의 다 인텔이죠.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제일 아래 있죠. 삼성전자 2.2% 정도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2.2% 정도 파운드리를 제외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죠. 메모리 반도체와 전혀 반대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또 다른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파운드리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반도체를 수탁 생산 일종의 OE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1등 기업은 대만의 TSMC, TSMC가 무려 지난 2021년 3분기를 기준으로 53% 절반 이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등이 삼성전자입니다. 17.1% 삼성이 그래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격차가 여전히 크죠. 심지어 2023년 내년에는 TSMC 점유율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훨씬 밀접하게 비즈니스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서 우리가 보았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p r 을 보겠습니다. TSMC 19.57, 엔비디아 44.35, AMD 33.31 등등등등 삼성전자가 얼마라고 했죠? 8.66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과연 PER이 어느 정도가 되면 적정할까? 자, 삼성전자 PER이 8.66인데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가 고 부가가치가 아니고 가격 변동도 크고 등등 한다 하더라도 8.66은 아무리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이다 시스템 반도체에 비하면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첨단이 조금 떨어지는 등등이라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에 오면 세계 1등이고 또 시스템 쪽도 비록 수탁 생산이지만 상당히 TSMC를 열심히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기술력도 계속 나날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등등을 볼때 삼성전자 8.66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4 p r 이 최소한 1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8.66이 그래도 10 정도는 지금 현재 기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p r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때 지금 현재 과연 이 p r 10을 2022년 지금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한 주당 7만원 정도 그 다음에 내년 2023년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한 주당 7만3천원 정도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모든 실적 향후 추정실적까지의 변함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렇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실적 추정치가 떨어진다면 예컨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거나 해서 자, 물량이 동일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도 떨어지겠죠 또 요즘 경기침체, 경기침체 이야기 나오니까 실적 자체, 매출 자체 출하량이 떨어지면 또 거기다가 가격까지 떨어지면 더 실적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실적 추정치 자체가 떨어진다고 하면 4 0 주가는 5만원, 6만원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5만원대 이것은 현재 주가가 싸지 않다 즉 현재 세계 경제 및 투자시장을 집에 억누르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분위기는 뭐죠? 경기침체 자, 등등을 감안할 때 지금 삼성전자 주가 수준 5만원, 6만원 대는 실적 추정을 낮추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가 결코 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만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변화, 각축전이 치열하죠.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수율 문제. 어, 특히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10개를 만들면 불량률이 무려 6개, 7개. 지금은 그것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불량률이 서너 개 정도로 아주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수율 문제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외연 확장 관련 M&A. 자. 글로벌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자, 세월이 그 시간 동안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 중요한 기업들을 M&A 해서 내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M&A인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돈도 엄청나게 많죠. 자, 최근 삼성전자는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 자,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서나, 또는 네덜란드 NXP 반도체 등 자, 이런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정보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설계회사죠. 펩리스, 펩리스 회사로 유명한 영국 ARM 등을 다른 반도체 기업들하고 연합해서 인수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현재 주가를 가장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외연 확장 관련 M&A 성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것은 온전히 이재용 부회장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 가격 제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현재 주가 크게 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렇지만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진다면 그것은 심리 가격이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적정 가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내가 오랫동안 여유 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 라는 불안 때문에 손절을 할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반도체 업황 그리고 삼성전자 변화 아까 특히 세 번째, 삼성전자 M&A 관련 업황 변화를 좀주시해보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투자자 분들께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꼭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야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 5만전자가 되었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하시는 분들께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관련돼서 혹시 문의가 있다면, 질문이 있다면 01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파는 가게나 바인투자자문 검색하시면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